이혼아, 그거 재밌니? 어, 엄마, 이거 재밌다. 이렇게 봐봐, 이렇게 쭉 늘어나고, 아우... 그런 다음 여기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고, 이렇게 구부려서 모양 만들 수 있어. 어, 좋네. 근데 소리가 너무 크지 않니? 어, 소리가 좀 크긴 한데, 이거 되게 재밌어. 그게 매력이야. 소울이 큰 게. 아우 시끄러워. 하트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오 어. 어, 하트 모양 만들었다. 와 엄마 하트 모양 만들었어. 와 재미다. 아우 저걸 괜히 사줘가지고. 아우 시끄러지. 네, 여보세요? 네, 맞는데요? 어디시죠? 네? 네? 네, 어디시라고요? 네? 네, 네, 맞아요, 맞아. 야, 리오나 그만해. 네네. 엄마 전화 아.. 응아네네 내일 모레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 아우 진짜 좋아 저걸 그냥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 시끄러워 것같게 그걸 그냥 어디 갖다 버릴까 아주 아아아 아, 아, 급통 아, 이거에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시끄럽게 아우. 아유 아휴 잠깐만 자고 일어나야겠네 아우 피곤해 어? 아, 뭐지? 어디 갔지? 아내 파이프 파비내 장난감 내가 여기다 놓은 것 같은데 이상하다 어? 어있지 어? 어여깄나아 뭐지? 어 뭐야? 어디 있어? 아 어디에 났지? 오케님들제 파이프 팝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제가 어디다 본거 같은데. 아 어디지? 기억이 안 나네. 엄마 내 파이프 팝이못 봤어? 어? 파이프 그 장난감? 그거 글쎄 못 봤는데. 아 어디 갔지? 리오나. 엄마가 더 재밌는 거 사줄게 조용하고 신나는 거아더 멋진 거 사줄게 리오나 너 윤선생 했어 안 했어 아 아직 그거 먼저 다 하고 엄마 깨워 알겠지 엄마랑 장난감 사러 가자 어 진짜 알겠어 개 끼끼 신난다 아우 피곤해 죽겠네 아. 아휴, 조용히 잘잘수 있겠네. 네. 윤 선생님 숙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정말 손이 심심하다. 내 파이프 팝이 어디 간 거야. 저쪽에 있는 말랑이라도 가져와야겠다. 말랑이 내가 여기서 봤는데 대왕 파이프 파비시이다 아. 아. 아. 대왕 파이, 우와. 파이프 파비시이다 오와. 파이프 파비처럼 이렇게 된다. 왜? 이렇게 쭉 늘리고 이렇게 다시 줄이고 재미다. 켈켈케. 오 어나 발견했는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 오 나는 발 크다. 야 슝. 아 어퍼컷. 야. 나팔더 길어질 수 있어 이렇게. 오 야. 봐라 나또김팔 원숭이 이렇게 된다. 음. 이거 총구네. 총. 저도 뚜 공격해라. Get, get, get. 이게 너무 재밌어서 이제 작은 거 바꾸느라도 재미없을 것 같아 이게 너무 재밌어서 잘봐이 사이로 나 얼굴 봐봐 알겠지? 자 일로 와내 얼굴 보여? 어? 어. <웃음> 움직임이 되게 부드러워 아휴 리아나 숙제 다 했니? 아 맞다 숙제 숙제 안 하고 뭐 했어? 뭐야 이게? 엄마 나 대왕 파베프파베프 발견했어 이거 봐 대왕 파파베이게 파비... 엄마 이거 봐 두두두두 늘어나지 두두두두 줄어들지 재밌게 하지? 이거는 어디서 났어? 이거? 저기 베란다에 있던데? 엄마 이거 봐 모양도 바뀐다 이렇게 이거 모기가 걸수 있어 아 코브라 앵 음. 베란다에 이, 이거 설마 베란다에서 뺀 거야 에어컨 몰라 물 있던데 아우 야 아우 진짜 아우 뭐야 아우 차가워 이게 아우 이게 뭐야 바닥이 그냥 흥건하게 다 젖었나 이거 홍수 났어 홍수 났어 어 아우, 미쳐, 내가, 진짜. 어떻게 저거 에어컨 저걸 뺐어? 야, 오리온! 아우, 머리야. 아우, 치우느냐, 마 주냐. 리오나, 그거 소리 조그만 거나 안 나오니? 몰라. 어. 엄마랑 한번 가보자. 장난감 가게. 어. 하트. 아우 지겨워지 지겨워. 아 대왕 파이프 팝잇 재밌었는데 다음엔 이거보다 더 큰거 사야지 대왕 파이프 팝잇 갖고 놀기 대!